그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잠시 멈추고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에게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을 그 시편의 말씀으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2014년도에 한 강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고라는데 외적 환경은 그 시편의 환경하고 비슷합니다 하여간 시편 91편은 시편 다섯 권으로 되어 있죠? 이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 네 권의 두 번째 시편입니다.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시편 어, 네 번째 책인데요. <웃음>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리또 하나님의 그 왕적인 통치가 아주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어두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왕적 통치가 환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백성들의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볼 시편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주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지전자를 피난처로 삼고 사랑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 본문을 제가 읽고 어,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본 시편의 앞편 그 90편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세상은 주님의 진노 아래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시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원성과 대조되는 인간의 죽음을 광야 생활에서의 그것으로 날마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말하기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실제 광야 생활에서 그 죽음의 내용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쓴 시편이다, 이 말이죠. 시인의 말과 같이 아침에 이슬을 먹으면 찬란한 꽃 같지만 낮에 사막에 열풍에 거침없이 말라 비틀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튼 이런 속에서 시인은 우리의 날개수함을 알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호와 인자를 힘입어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언약의 주님을 알고 있는 자로 오롯이 하여 그것에 기초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편으로 밝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생에 대해 주님의 지혜로 바른 정서를 소유하고 공고한 날 동안 기쁨을 누려야할 것이고 인자하신 언약의 주님의 행사로 영원한 언약의 은총을 받아 주의 일에 더욱 견고해져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거기 이어지는 시편 91편은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약의 주님을 알므로 그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인데 앞에 시편에서 소원을 나타냈다면 이 시편에서는 그 소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안정적으로 보장된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영육관에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지존자를 피난처와 거처로 삼는 자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을 누린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유대학자들은 이 시편도 모세가 지은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본 시편 이하 99편까지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한 고대의 그 번역문들을 보면 그 70인역이나 뭐 갈대아역, 또 불가타역이나 수리아역, 아랍역, 에티오피아 그 역본들을 보면 이 시편이 다윗이 진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온역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때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것은 알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그 여러 칸그 심판적 상황 속에서 신자들에게 보장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원래는 두 개의 시편인데 하나의 시편으로 합쳐진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하는데 그래서 1, 1절로 13절까지 나누고 또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1절로 13절은 사람이 지은 것이고 14절로 16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사람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졌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대연적인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여기에 나오는 문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죠 이따가도 보겠지만, 사단은 오늘 본문의 문구와는 상관이 없이, 이제 이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잊지 말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잠깐 보았지만, 본문의 시편을 크게 나누면 1절로 13절이고, 그 다음에 14절로 16절입니다. 조금 세분하면 1절로 13절 안에 내용을 세분하면 1절로 2절 첫 번째 내용이고 3절로 8절이 두 번째 내용이고 10절로 13절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누구라도 두렵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지존자를 피난처로 삼는 자가 고요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로 16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언약적인 보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사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로 2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안전에 대해서 어 이제 시인은 선언적으로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인은 여호와에 대해 지존자 또 전능하신 자로 먼저 소개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편 전체에서 17번이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 참조해 보시고요 강설 내용 중에서 참조해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시편 47편 2절을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존이라는 말은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로 얘기했는데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계속 그 그늘 아래 거해, 에, 거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늘 아래 거할 것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보호를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비밀스러운 곳에서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안전한 것은 없겠죠.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런 물리적인 영역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물리적인 영역이라면, 구약시대에 이제 가난과 같은 물리적인 영역,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런, 그런 물리적인 영역이라면, 또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존재가 있을 때에는 그안에 보호를 받는 것이 확실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비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20절에도 보면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의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시적으로 보장하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물론 오실 그리스도를 어, 믿음으로 어,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신약의 시각으로 보자면 신자들이 믿음으로 오신 그리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어, 보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인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서 독백으로 자신이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보호하는, 보호받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했습니다. 전쟁의 나에쓰는군사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시인이 하늘과 땅의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존재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62편 5절로 8절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62편 5절로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잠언 14장 26절에도 보면,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그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그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를 믿는 자들에게서 이제 또 하나님의 그큰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그 1장, 2장의 내용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가 나오고요. 3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가 어떤, 어떤 것인가 나오고요. 그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어떻게 죄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쭉 얘기하고, 어, 구장에서부터는 과거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미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결코 이제 그 어떤 곳으로부터 어 분리가 될수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과 분리된 일이 없다 그것이 뭐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모든 것들로부터 다 보호를 받는다 그리도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님이 반석이지 아니십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신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그 이름을 사실 개바 어, 그 배, 반석이라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그 어,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니다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지요. 그 말씀대로 주님이 그 교회를, 그 반석처럼, 어, 반석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아주 견, 견고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교회가 그 숱한 박해를, 그 숱한 그 어려움을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든든하게 서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문 3절로 8절의 내용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 의뢰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장하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신의 삶에서 보장된 내용을 여기 독백처럼 말하면서 다른 이들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첫째, 저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새사냥꾼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사냥꾼은 덫을, 덫을 놓아서 쇠를 잡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를, 어, 주를 피난처로 삼는 백성을 상대로 미혹하는 자들이니까 사단의 수하 어, 졸개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로 21절의 내용에 에,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20절, 21, 1절의 내용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화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거짓, 백성 중에 속해서 거짓으로, 어,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비혹하는 사람들을 사냥꾼, 새 사냥꾼에 비유했어요. 그런, 그, 저들의 그 위협, 저들의 유혹으로부터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치명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단의 미혹적 환경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도록 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상상의 표현, 문학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이론으로 배워서 나열하는 묘사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위경 가운데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병은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연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분명히 그 심판의 한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숙이 16장에도 나오고요 25장에도 나옵니다 발람의 미혹으로 생긴 심판을 받아서 퍼지게 된 연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속에서도 지존자를 피난처로 그리고 거처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은 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 그 무슨 창고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다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이 이것이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다알수 없습니다 분명히 드러난 것은 이 이단들을 이단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셔서 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속에서. 사실,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당할 때 신자들도 같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고통을 받는 중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웃음> 물론, 저들이 이제 외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때는 가시적인 보호를 해줬지만, 지금은 우리 신자도, 뭐, 우리가, 그, 보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지만, 기독교 신자인 의사도 죽고, 억울하게 죽고 말이죠. 또, 뭐, 그 외에 다른 신자들도 죽는 일이 있어요. 그, 우리가, 그걸 우리가 심판받아서 죽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같은 죽음이라도 다 다른 거죠. 주님이, 그, 특별히 보호하셔서 더, 더 그런 환경 가운데 더 넘어지지 않도록 이끄셔서 데려가셨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자들은, 불신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리토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떤 틀에 박힌 그 어떤 그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정해놓을 수 없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 날개의 깃으로 덮으셔서 그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인데요. 출애굽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날개로 이미 인도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그, 그 그것이 나와 있는데 또 시편 36편 5절로 7절에도 나와 있고요, 57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편, 36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이 영적인 분이신데 뭐 날개가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신약에서는 뭐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면서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품음같이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튼 주님이 그렇게 다 살아온 그런 품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했죠 셋째 주님은 진실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4절 하반절인데요. 여기서 진실하심은 언약적으로 아주 충실한, 충실하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여전히 연약과 결핍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방과 정죄의 화살을 수도 없이 맞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언약적인 보호하심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주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실 언약의 백성이라도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주님이 그 언약적인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런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에도 주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함. 받아주시라.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회복할 근거와 내용이 없으니까 주님이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사실 회개할 때도 주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탕자처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 뭐가 없어요 우리가 뭐시편 기자가 내가 나의 완전함에 거한다는 표현도 하고 완전 자기가 완전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언약적인 틀 안에서 내가 완전한 것을 아니까 그 안전을 보장받는 터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끝부분에서 나와 있듯이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도 주님이 주, 준비하신 그의 그리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그 사랑에서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없 끊을 수 없다 여기 주님, 주님의 주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신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딱 두고 보고 있다가 못하면 천해지는 분이 아니다 언약 안에서는 오늘 끝까지 그게 이제 언약적인 사랑이잖아요. 선택적인 사랑도 있어야 되고 언약적인 사랑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이런 독백을 하는 거죠. 넷째,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할 리로다 하였습니다. 전쟁이나 질병과 같은 큰 재앙이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죽게 되어도 너는 그런 일들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 위로다. 사실 세상의 악인들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것 가론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뭐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저주하고 그 그냥 주, 주님을 부인했는데 가론 유다는 나중에 그, 그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돈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안 받으니까 던져버리죠. 그걸로 이제 그 밭을 사, 사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버림을당 선택받은 사랑이 아니니까 언약된 사랑이 아니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가시 사실, 악한 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믿는 자라도 그 영향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며 멸망하지 않고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주이글리라고 하기도 하고, 주잉글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그 개혁자도 그 1세대 종교개혁자 아니에요? 페스트에 걸려가지고, 패스트에 걸렸어요 패스트에 걸려가지고 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아가지고 부른 노래가 패스트의 노래라고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 패스트에 걸려서 죽은 신자들도 있지만 음, 그런데 이제 거기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 죽, 죽, 죽었죠 저인글린 아무튼 아, 주님의 그 궁극적으로 보호하심,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째, 그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한 것입니다. 주님을 비난처로 삼고 사는 자는 악인의 보응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도는 눈으로 직접 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추레굽할 때 장자들의 재앙을 통해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시편 59편 6절로 13절 내용 중에도 그 원수가 보응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똑같은 내용의 표현이죠. 이제 계속해서 9절에서 여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아 의뢰하는 자에 대해 독백처럼 다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이 내가 말하기를 여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시인은 앞에 2절에서 언급한 것을 여기서 또 다시 재확인합니다. 계속해서 형편없는 세상 속에서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을 다양하게 강조하고 고백합니다 그 2차 보장의 내용이 10절로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로다 소극적인 면에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명하사 여호를 거처로 삼고 의뢰하는 자를 모든 길에서 지키심으로 지키게 하심으로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의 장막에 가까이 범접하지 못하게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엘리사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그 손으로 주를 의뢰하는 자를 붙,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했, 했는데 물론 천사들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개인적인 수호천사가 아니고 주로, 주의 백성들을 위한 천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보았다시피 화와 재앙은 신명기적인 심판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주를 피난처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도 악인들의 횡포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화와 재앙이 임하게. 마련이고 거기에 휘둘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라도 하나님은 주를 의뢰하는 자를 모른 척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어 세세히 다 간섭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궁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주 낙심하거나 아주 좌절된 상황으로 몰아가지 아니 하신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여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라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사자나 독사, 용 등은 대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시편 58편 3절로 5절의 말씀을 잠깐 참조해 보도록 합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 위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 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런 악인들의 배후에는 악한 자 사탄이 있습니다 역사상 사단은 항상 에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 오실 구속자이신 메시아의 도래와 활동에 대해 사악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와 사역을 심판하여 없애실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예표적인 시기에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신 때에나 다 그렇게 사단은 격렬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밟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그렇게 사단은 방해공작을 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로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6절, 7, 7절의 내용만 제가 읽, 읽겠습니다.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기록되었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여기 6절에 보면 사단이 시편의 오늘 말씀 중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사단은 아담에게도 그렇듯이 문맥과는 상관없이 그 문장만 딱 따가지고 한참 육신적으로 어려운 중에 계신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본의를 다 아시는 분이시므로 그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미혹하는 자를 보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습니다 하와도 사실 그렇게 대항을 해서 물리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알죠 근데 항상 사단의 일꾼들이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말씀으로 악용한다 그냥 하나님의 그 경륜에 부합된 그런 말씀으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아,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 사단의 행태이죠 사단의 일꾼들의 행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의 본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상하게 하실 자로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걸 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할 때너 그냥 좋게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 내가 영광을 다줄 테니까 그런 거 통과 없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적인 시기에도 그런 경험들을 누리게 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완성하실 때에도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큰 둘째 부분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독백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언약적인 보장에 대한 내용을 제차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 아까 읽었으니까 더안 읽겠습니다 여기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사는 자의 또 다른 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이라는 뜻에는 달라붙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는 없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안다는 것은 히브리뭐 야다인데 그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자는 아무도 없죠 주님이 알게 하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셋째, 죽게 강구하는 자입니다. 강구한다고 하는 말도 원어적인 의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교도들이 제이 신을 부르는 차원하고 다른 내용의 차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부르는 거지 이교도들처럼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다.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사역을 알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장해 주시는 면들이 여기 또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 의미나 의미하는 것을 아는 자를 높이시는 것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응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극적인 것으로, 환란 때 저와 함께 해서 건지신다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한다. 하는 환란의 위경에서 빼내셔 가지고 아주 가치가 있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지셔서 영화롭게 한 자를 장수케 하십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영생입니다. 우리가 저기, 5개명의 그 보장의 내용 중에 장수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신 질서 속에서 그걸 공개, 저기, 그것을, 그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보장된 축복이 장수의 축복이에요. 윗사람, 위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위권세에게 마땅히 보이는 태도로 장수를 보장하셨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영생을 보장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장수의 축복이 없어요. <웃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을 상고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 중에서도 매우 밝고 아름다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해답이 없는 어둡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여호와 우리 주를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고 사는 자에게 밝고 고요하고 고요하게 안전을 보장하시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후경유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누릴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죠 이제는 그리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그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런 확실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 평안과 은혜와 평강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독사의 공격에 흔들리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대장 되시는 그리토께서 우리 앞에서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견고하게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나와있듯이 이미 그리토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지만 육장에서 현실적으로는 신령한 전투를 행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승리하신 자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그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올림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는 믿음의 싸움을 한다 이긴 싸움을 하는 거지 패배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날마다 채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말 장차 영광과 장차의 그 장차 이말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환란 중에서 도 기뻐하는 거예요 결코 그 환란 속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사랑하고 주를 아는 자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신을 산제사로 들여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형제에게 봉사하고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이 위경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장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자로서 그. 그 표지를 다 나타내고 속성을 다 나타내고 역사적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